네, 알파세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설마, 사과문, 사과문을 쓰려 사과 영상 올리게 되는 것 좀, 좀 그렇고. 반성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원인을 자세히 안 알려줬거든요. 제가 아는 어시스턴트가 이미 영상을 먼저 오, 올려서 그랬겠지만, 일단은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진짜 개말드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 이때 당시 이때 당시 저희가 진짜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서로 각자 영상 왜 그렇게 너무 빠듯한냐면첫 번째로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영상 하나 만들 영상 방송도 못할 시간이 일단, 제가 여섯 새벽, 새벽, 새벽 여섯 시 일어나가지고, 진짜 다섯 시에 겨울 집에 와서는, 그리고 다시 상업지 작업하고, 그것 때문에, 컷, 한, 패러디, 뭐, 인기 있는 거, 재미난 걸로 선별해서 고르는데 한두 시간 걸리고, 또한컷 만드는데, 사오십 분 정도 걸리고, 캐릭터 한명그린는데 캐릭터 한명 그리는데, 사오십, 2, 3, 2, 30분, 2, 3, 20분 정도 걸려요. 컷 하나만 드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더 들어가죠. 1시간 이상?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시간은 너무 없고 <목소리> 저희는 그래가지고 <목소리> a no hope of getting a second right s 저희는 솔직히 그래 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작업해야 차로 그 어시스턴트도 당연히 작업을 하고. 걔도 사실 그림 작업 하는애예요 그렇다 보니까 애가 너무 바쁜 거죠, 자기도 제가 막 배려를, 걔도 배려를 많이 했고 저도 배려를 좀 많이 했어요. 서로 시간, 타이밍,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작품 하나만, 창업지를 제대로 만들 시간도 그렇게 딱히 없었어요. 그래도 절반 정도는 완성했었어요. 실제로 제 트위치 트위치 지인분들은 진짜 대놓고 러프만 썼는데도 인기가 그렇게 많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저도 그렇게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저도 그거 따라 하는 전적도 있었고 근데 뭐? 여기, 클리, 여기, 그, 카페, 월, 월마탕? 아니, 존모, 존모탕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 타워에, 타워에 사람들은 다 퀄리티 문제가 있다, 설정 문제가 있다는데, 솔직히, 저, 솔직히, 그거, 설정, 설정은 따지질 않아요, 거기서는. 그리고, 그리고, 서, 설정 따위야. 어차피 창작들인데 설정, 설정 지키는 사람 없어요. 본소를 하는 거야. 게임에서나 설정 지키지. 그래서 저는 다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게다가 퀄리티 문제는 솔직히 이거 뭐 퀄리티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하긴는데 그렇, 그렇다고 진짜 퍼프커랑 피미 피 스타일로 그리면은 그게 뭐뭐 뭐 좋겠나? 좋은가요? 그게? 물론 작업하는데 문제는 클릭 작업하는데 시간은 대폭 줄어들겠죠? 님들 생각할 님들 생각했을 때는 하지만 저.. 제 쪽.. 제 쪽에도 사정이 있는게제쪽 목표는 사실 한국..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알파 윈드 컴비 상업지를 내려 했던 건데, 한국 한, 한국 시장 한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 시장 한에서, 그리고 사실 상업지 샘플을 좀, 그, 피, 피, 피자를 시작하는 그림 전문 사이트, 그림, 그린, 그림쟁인들 사이트에 올린, 올린 정과가 있어요. 다들 몇몇 분들이 좋아요랑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트위터. 트위치 분들도 그래서 상관없이, 상관없이, 아, 이 정도로 마음에, 들어는 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많구나. 퀄리티가 이래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올렸는 아니, 영상 렸는데 작업한 샘플을 올렸는데, 다 어떻게 얘기하면은. 일단 거기.. 거.. 그쪽 지트위터라든지 픽시브 쪽부터 먼저 올렸어요 제가 그리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해서 타운에.. 타운에 두 번째로 올렸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사.. 람들 그런 소리 한거지아 퀴리티.. 문제.. 퀴리티는 상관없어요 일단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솔직히 팝팀의 픽 패러디한거 팝티맵픽 내용만 패러디하면 이제 그림책까지 패러디하는건 좀 무리수가 있, 있다 아니 무리수라든지 좀 그래가 이런저런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상업지 사람들이 볼거 아니에요 퀄리티는 팝티맵픽 내용만 따라면 이지 그림책까지는 따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렸는데 근데 그렇게 직적을 진짜 어시랑 싸웠어요 제가 결국 말이 안통해가지고 대판 싸우다가 대판 싸우다가 결국에는 서로 의견을 안통해서 결국에는 대차을 세우고 어시는 결국 나가버렸죠 씨. 그래가지고 어시랑 싸워서 결국엔 저 혼자 있는데 결 기간 늦었어요 기간을 맞추지 못했어요. 저 혼자 계속 하다가 페이지 거의 완성도 못 시키고, 완성, 페이지 완성 못 시키고, 결국에는. 그래도 지금, 결국 온라인 형식으로 팔면 될 거,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서, 온라인 형식으로 판매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았어요. 당연히 저쪽에서는 없어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세성한테 꿈이 날아간거예요 그냥 대놓고 말하면 너무 억울하요 그쪽에서 설정 문제 때문에 투닥거리는 거라면 저는 뭐 솔직히 제가 먼저 사건 이해 그런 걸 먼저 잘 말하지 못한 건 제가 죄송하니까 사죄하겠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 그리지 않고서는 뭘색좀 뭐 퀄리티 문제는 좀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팝팀 에픽 그림체를 맨날 다 짜자작 따라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거 그 그대로 뭐 무슨 무슨 뭐 예를 들어 뭐해뭐 뭐 어쩌고 뭐 해머라든지 각각 만화들 개그만 애들 그냥 그냥 복붙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림체를 그거 똑같이 해. 퀄리티 그림체가 그러니까 팝팀을 피식으로 한다면 팝드 패드로 똑같이 하면 그림체가 똑같으니까 퀄리트는 그냥 나 그게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냥 복제품이잖아요 그냥 2차창작 패러디라도 복제 그걸 완전히 복제해서는 안되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요 더 자세하게 질문 있으시면 일단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하지만 전 이제 워헤머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실, 설정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제가. 진짜 까놓고 말하면 설정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워헤머 빼곤 없을 거예요, 제 생에. 그러면은 저는 이만 사제문은 사제문하고 사건 원인문은 여기까지 쓰도록 얘기하도록 하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곧 이제 이거 영상 업로드 와 확인되고 완료되면은 방송켤게요 배틀프리드4 할게요.